내가 또 국회하러 살아온 거야? 아유 대그지 그지 자리가! 아야 아니거든요 저기요 저돈 있거든요 돈돈돈 받아 받아 받아 나오는 이마트 플렉스 하겠어다 플렉스! 노숙이란 말이지 서민들의 삶, 참 <웃음> 내가 돈이 이렇게 많은데 이 돈들 말이야 이거 덤덤덤덤덤 아, 야 yo, money, m o 돈좀 쓰러 갈까? 아, 큰샷 가야겠다.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돈 쓰러 왔어요! 오! 꼬마야! <웃음> 아이고마왔어 꼬마 아이고, 야, 너 글쎄 부자 되더니, 아주 코가 다 커졌다. 하하! 그러잖아, 아저씨! 저기 저 아저씨 옆에 있는 육팔이, 이 팻! 비싼 건 아는데, 제가 살게요. 자 얼마면 돼? 얼마면 되겠어 <웃음> 마침 잘 됐어. 나도 육팔이 새로 오는 게 있어서 새로 구매하려고 했거든. 아 그럼 내거 네가 200만 원 되겠다. 자 500만 원 줘. 아 500만 원이요 잠깐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있습니다. <웃음> 그래 육팔이 이제부터 이끄다. 네 아싸! 타볼까 어차. 자, 이제부터! 오늘 나의 사랑하는 패시다! 앞으로 출발! 어, 좋아, 좋아! 좋아! 아하하하. 아, 이렇게 보니까 부자라는 삶은참 좋다!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하, 아이고, 반가워요! 아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제가 입양했어요, 제가. 제가 육발에 입양한 사람이에요. 반갑습니다. 아고 제일 좋은 친구로 내가 구입을 하겠어.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우, 멋지다. 하하, <웃음> 저희 집 놀러 오세요. 아셨죠? 허그저 육발아. 꾸메집으로. 자, 야, 오른쪽에 주차해. 야, 오른쪽에 주차해봐. 그렇지, 그렇지. 아고, 잘한다. 자, 후진. 아, 좋다! <웃음> 자, 우창구! <잠그고>. 아이, 좋아! <웃음> 여기, 가만히 있어! 예, 네, 알았어요! 띵동, 띵동! 아이고,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누구십니까? 아예! 저, 여기, 제일 좋은 아파트를 구하러 온코방입니다 아고, 이 우리 집 비싼데! 쉬봐! 예! 10억이요! 그래! 제일 좋은 자리라는 그럼 10억 정도 내줘야지! 알았어요 10억 정도야 뭐! 갑니다 받으세요!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다른 반발이잖아요 받아 받아! 받으세요! 받아! 자 됐죠? 너무 고객님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제일 좋은 펜트하우스를 제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오 우와 펜트하우스다! 제이 집입니다. 자 들어가세요. 아 예. <웃음> 오좋대 <좋네. 웃음>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그럼 좋은 시간 되십시오. 아우 감사합니다. 하하. <웃음> 자 그래 이 정도는 돼줘야지이 정도는 돼야 이게 펠타우스지. 와 티비. 초파도 자카. 오 대자고. 와 기가 막힌다 여기 어디 잠깐만 우와 마이크리와 기가 기가 막힌다 이게 바로 돈의 맛이지 아 여기 잠깐 확장을 좀 하고 싶은데 저기 할아버지 예요 아 여기 확장 좀 할게요 아이고 거기 확장하려면 저기 돈이 더 드는데 아우테리테리까. 여기 확장을 좀 해줘요. 여기 넓혀달라고요. 언제 다든 될까? 아이고 예 예.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예예 예. 원하는 대로 해드립시오예예 예.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기수차 보내드릴게요. 어호호호.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여기 확장을 좀 해주세요. 저 뒤로 물러나주세요. 갑니다.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목 ilic> <목일> 나나나나 다리 다리다리다리다리다리다리다리자 하... 어떻습니까 아유 기가 막히네요 아감사합다다아다리다리다리맞네다리다리다아다고다리다리다리다리다리다리다리다아다리다리다리다아다아다야다리다 야야 야자리다리다리다야다리자리다리다리자리다리리 하하 <웃음> 자! 보러가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또 국회 안에 살아온 거야? 아유대 그지 그지 자리가! 아휴 아니거든요 저기요 저돈이거든요돈돈 어, 받아 받아 받아 나 오늘 이 마트 플렉스 하겠습다 플렉스! 오, 우 아우 고객네 아이고 VIP 고객님 예예예 예, 예. 마음껏 그러십시오 어이 좋아 좋아 아휴 계산해주세요아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부 VIP공인 임진자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그럼 수고해요 난 역시 오늘도 플렉스 야 집으로 돌아가자 예아 근데 이거 뭐 마트 갔다가 집에 갔다가 마트 갔다가 집에 갔다는 거지야 그냥 가자면 가 알았지? 아예 알겠습니다 처인님 아, 침에안눌러 오실 거예요? 야, 재수 없어, 그냥 가! <웃음> 부러우면 부럽다고 하세요. 자고, 장을 한 500만 원치를 샀네. 너. 쿠키도 넣고, 자, 여기다가도 생선 넣고, 빵 넣고. 아, 여기다가도 이렇 생선 넣고. 아이, 좋았어. 아주 좋았어. <웃음> 아이고 이제 집도 생겼고 집에 먹을 것도 가득하고 아이고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은데 하하하 <웃음> 아이 아저씨 집에 한번 보고 오시라니까 실아 진짜 개 짜증나 <웃음>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셔 아 어, 이게 무슨 소리야?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어? 어깨꼬리 같은 아름다운 목소리 저희는 누구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웃음> 나 진짜 춤도 잘치고 노래도 잘해 그 저기 저기요 안녕하세요 저기 저 <웃음> 반가워요 어 누구세요? 아저 저기 저, 새로이사온 코복이라고 합니다 잠시 올라가도 될까요? 오예 마음대로 하세요 와 근데 가주신가봐요 어, 어떻게 하셨대 하하! <웃음> 와 진짜 대단하세요 주문만 더 보여주시면 안될까요? 오 진짜 1, 2, 3, 4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저기 저랑 결혼해주세요 어? 뭐, 뭐요? 제가 제가 돈 드릴게요 네? 자 이렇게 부자랍니다 저랑 결혼해주세요 자, 돈 받아 저기 당신거예요 그럼 결혼해준다면 이돈봉당다 드릴게요! 어? 저기요! 아니 돈 가지고 뭐 결혼해달라고 뭐 어? 제가 어? 음... 네 해드릴게요 뭐? 와 진짜요? <웃음> 와하하하 우리 이제 결혼해요 결혼해요 하하 <웃음> 좋다 좋아 하하 <웃음> 아이고 우리 신부 우리 신부 오예 우리 신부도 플렉스! 자타세요 이제부터 이 육파리는 당신 겁니다 오? 어? 오? 어? <웃음> 자 육파라 집으로 모셔! 예! Yeah. 하하 <웃음> 자 이쪽으로 오세요 어 뭐야 진짜 어우 행복해 하하하하저 <웃음> 결혼했어요 아이 캐나 재수없어 인자! 아이 몰라요 아, 부러운가 보자마. 오, 이 어파트가 당신이 사는 거예요? 네, 저기 저 메뉴에 있는 저저 집이 제 거예요. 오, 진짜 멋지다. 호호호호. 야, 역봐라 주차해. 네네네네네네 예. 자, 내리세요 잠깐만요. 오, 최첨도 아니야. <웃음> 들어세요. 서큐버스 네 고봉쌤 우리 결혼해요 좋아요